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쌤 이에요 오늘은 5일차 주산 10의 자리와 1의 자리 더하기 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자 엄지 검지 뽀뽀에서 주산 항상 털어 주시구요 점에서 1의 자리에서 시작한다그랬어요자 먼저 3을 더 해볼까요 3 거기에다 15를더 하겠습니다 1의 자리 10의 자리니까 15 거기에다 8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8 더할 수 없을 때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면 됐죠. 그다음에 21을 더해 보겠습니다. 21 거기다 51을 더해 보겠습니다. 51 그러니까 98이 됐습니다. 자, 한번더 먼저 35를 더해 보겠습니다. 35 더하기 2를 해 보겠습니다. 2, 더하기 9를해 보겠습니다 9를 더할 수 없으니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53을 더해 보겠습니다 53 59가 되었죠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27을 먼저 더해 보겠습니다 27 거기에다가 3을 더해 보겠습니다 더할 수 없을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쵸 거기다가 19를 더해 볼까요 9. 답이 얼마죠? 사십 네, 됐습니다. 오늘 일의 자리, 십의 자리 운주법, 더하기 운주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자, 더할 수 없을 땐앞 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거 기억해 주세요.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